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정말 원하는 일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토끼처럼 깡총깡총 도약하는 한해 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설날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2023년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똑똑하고 총명한 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멋진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진짜 진짜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 못하신 목표가 있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설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올한해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2023년 올해는 토끼처럼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달려요 여러분 <웃음> 그리고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새해 소원 모두 다이루어져라 아브라카다브라 안녕 즐거운 설날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개물년 토끼띠에가 밝았는데 모두 토끼띠의 기운을 받아서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김효년 새해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에큰 행복과 원하시는 일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망하시고 노력하시는 일마다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시길 파이팅 여러분 즐거운 설날이에요. 오고 가는 길안전 유의하시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2023년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모두 모두 잘 되길 바라고 행복한 올한해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 2 2 3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 즐거운 설날 되세요. 2023년에는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껑충 뛰어넘는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타이팬분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광민선입니다. 설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운전 걱정, 음식 걱정, 잔소리 걱정 마시고 올해 내내 행복한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파이팅! 여러분, 검은토끼의 해,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일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설날입니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시고요 많이 드실 분들은 미리미리 소화제도 잘 챙겨 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까치 까치 설날은 언제일까요? <웃음> 오늘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시고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날도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제가 참여한 영화 그겨울라는 도 이제 집에서 VOD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배우 장재현입니다. 즐거운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올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 넘치는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정단입니다늘 건강하시고 항상 웃을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타이과 함께하는 올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